근데... 네. 시찬아너 담배 피니 이제? 시찬아 너 담배 피니? 아야 너무...너무 센데 아 진짜 뭐아 약하게...아 진짜... 아저 너무 아파요...아 진짜...아 진짜...아... 아아아아음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둑입니다 제가 어 생일을 맞아서 제가 또 생일이 지난번에 어아니 뭐야 제가 생일이 지난지 얼마 안됐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지금 현재 3월 17일 생일이 지난 지 12일만에 선물들을 처음으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개, 선물을 개봉하게 된 이유는 어, 생략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 주소로 공개해서 선물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회사로, 어, 제 리플 회사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, 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3월 17일에 개봉을 하게 되었구요 어, 여러분들은 편집본을 보고 있으면 약 3월 한 24일 이쯤 보고 계시겠지만 제 생일이 그냥 3월 달이었다는 것만 어, 의의를 두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첫 선물! 바로 깠는데! 음... 레트로!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았고요 어.. 선 379마리 하는거 아니야 아니 원래 이런 쌈마이 맛이 좀 있어줘야돼 영중이한테는 음..우리집 앞에 택배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겠다고 내일 건대쪽 지나가다가 건대쪽 골목 지나가다가 어떤 집 앞에 택배 쓰레기가 뒤지게 많다? 그 우리집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우리집이에요야 너무 이쁜데? 와..이거 그냥..이 선반색.. 야 진짜 얘들아 이건 따로따로 따로 내가 보여줄게 이거 진짜 선반 색깔이랑 똑같아 요거랑 요거랑 이 색깔이 이그뭔 느낌인지 알지? 어 뭔지 알지 어 색깔이 그냥 그딱그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몰딩 이 이거 무슨 색이라 그러지 이거? 이거 무슨 색이라 더라그 정치색? 아니, 아니. 넣는 짠 하나 넣어주세요 다음섬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또또또 또, 또, 또 무게가 또또 또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데 이 친구? 어? 이거 <웃음> 이거 빨리찍겠는데 <빨래집게인데>? 어... <웃음> 아야 너무 너무 센데? 아 진짜 아 좀만 약하게 주세요아 진짜 아저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아씨 이뻐 뭐아아아 아, 아, 이건 참아볼게 아 이건 뭐임 어 이거 에프로치 그거 아니야 스트랩 응 아무튼 내가 저번에 스토리에 빨래 날아갔다고 바람 부는 데그 뭐야 테라스에 빨래 걸어놨다가 빨래 날아갔다고 빨리 올렸잖아 <웃음> 장난 <안 웃음> 저 빨래 치게세 명한테 선물 받았어 이 센스쟁이들 진짜 빨래 치기 엄청 어 아이 친구들 왜 이렇게 센스가 넘쳐 너네 나는 빨리 찍게 살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 근데 음 이거 오빠누나가 보내준거 음 환영이 좋아 핑핑이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 들어있다 어. 편지는 나중에 한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귀여웡 이거 그거야 그 약간 그 뭐지 옛날 문방구에서 파는 귀여운 음, 그 귀여운 불량식품들 킨더 초코렛 아폴로 야 근데 이거 개맛있더라 어 이거 진짜 핵꿀맛이야 ABC초코쿠키 이거 에, 이거 약간 초코송인데 ABC초콜릿 박아놓은 그런 느낌이거든? 존내 꿀맛 어 이건 뭐야? <웃음> 아무튼 아무튼 이거는 접어놓고 아 접으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! 아 미안해 먼저 읽어주세요 형이 있었어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는으면 어떻게 못봤잖아 에이 아니야 영등님 선물 조금 허접한거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해드릴게요 격리기간 힘드 아이 괜찮아 음음음음 이거 음음. 음음. 음. 맛있다 근데 이 무슨 맛이냐아는음음 괜찮아 야 선물을 보내줬다는 거가 일단은 나는 엄청 고마운 게 일단은 이걸 사면서 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너 집에 남아있는 불량식 밀키 모아서 준게 아니잖아 너가 이제 가가지고 영등이 선물 줘야지 하고 골라서 사서 이것도 박스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그 주소 써가지고 전화번호랑 막 이거 귀찮게 해가지고 배송비까지 내가지고 배송을 한 거잖아 이게 진짜 정성이야 진짜 나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난 누구 배송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최근에 CD를 팔아가지고 CD 배송을 했잖아 야 진짜 <웃음> 그 하나 포장해갖고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, 힘들어 죽겠는데 음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뭐 나는 심지어 나는 돈 받고 판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준 거잖아. 진짜 진심, 진심, 돈가스야. 진심, 음, 음, 감사합니다. 응? <웃음> 야, 나 프로티스를 진심으로 개 좋아하는데, 프로티스 이건 이따 바로 먹는다. 이거 나 진짜 개 좋아해. 이거 진짜 개 좋아해. 이거 나 나무위키에도 적혀있어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야채 곱창과 프로티스이다. 어, 이건 뭐야? 야, 너도 막 하나하나에 편지를 써놓은 거야? 야나 이러면 이거 편지 다 못버려 아무데 발라서 보습할 수 있어 아 보습 헉, 나 완전 건성인데 음, 나 맨날 핸드크림 들고 다니면서 저거 하는데 얼굴에도 막 가끔 건조하면 바세린 바르고 이걸로 하면 되네 어 이건 나 화장품 칸 저기다 놔야겠다 롤링 칼라링?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스면 이거를 잼미니 시절 하루종일 이거 가지고 놀았어 심심할 때 윌슨이랑 같이 놀아 이거 꼬이면 되돌아갈 수 없어 내가 <웃음> 윌슨이랑 이거 갖고 놀아? <웃음> 빨래집게 사트째 빨래집게 사트째 와 진짜 너네 센스 개쩐다 어? 야 심지어 얘는 똑똑해 와 얘는 예상했어 이번 생일에 빨래집게 부자 되겠다 키키키 뭐야 너음 다음은 신발입니다 이거는 리플 썸피디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난 이거 뭔지 이미 봤어 음. 이게 구매 당시 이거 나이키 에어포스 원이거든 나이키 에어포스 원인데 구매 당시에 출시된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사주신 거야.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썸네일로 할수 있겠는데? 색감이 블랙이랑 주황색이랑 카키 그리고 레드로 이렇게 에어 써 있는데 음 얘는 어썸피디 님한테 이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렸었고 어 바로 이거 찍고 촬영했었어 그날. 썬피님 어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로 리, 나 리플에서 신발만 지금 4개인가 받았어. 3개인가 4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, 이제부터는 친구들이 선물해준 거기 때문에 금방금방 음, 넘어갈게요 넌 뭐지? 어얘뭐잔 같은데? 오, 오 진짜 소주잔이야 오, 뭐야? 오, 오 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인가? 영둥이 전용잔 알래집기 5트입니다 여러분 아 4트, 5튼가? 기억도 안납니다 이제 <웃음> 아 이거 친구가 준 선물이다 이거 좀 놀랄걸? 이거 아마 알록달록한 신발일거야 근데 수, 수찬아 담배피니 이제? 수찬아 너 담배피니? <웃음> 수찬아 집에선 담배피지 마라 아 이새끼 박스에서 담배 냄새 수찬아! 어 집에서 담배는 피지마 신발이 진짜 개대박이야 개쩔지않아 이거? 어 덩크야 덩크하이 와 진짜 개 이쁘다 얘는 얘는 근데 어떻게 신지? 얘는 못신겠어 아 어, 아까 수찬아 담배는 끊어라 근데 수찬아 담배는 끊자 아, 감사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어, 근데 또 마무리가 또 신발이어가지고 기분이 또 되게 좋네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선물, 어, 영둥이 생일 선물, 선물깡택배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. 어,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일 선물 받아봤는데, 일단은 뭐, 뭐, 뭐가 더 좋고 뭐가 더안 좋고를 떠나서, 일단은 하나하나 저를 정성스럽게. 어, 배송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선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생일 선물 안주셨더라도 함께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선물 받으면서 이제 리, 제 리액션도 뭐 있었겠지만 어, 선물 이제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이런 선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드는게 분명 있을 거예요. 어,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떤 생일 선물 하지 고민할 때또 영상 보면서 어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 어, 알아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촌스럽지만 유튜브 마무리 멘트고요. 나 진짜 구독과 좋아요 해달란말 유튜브에서 단한 번도 안 했거든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<목소리>